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웃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열심히 연습을 하셨어요? 뭐, 그닥, 그죠? 연습은. <웃음> 저기, 어, 일단, 이제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주 정도를 이렇게 딜레이가 되다 보게 되니까, 원래 이게 쭉 해서 연속해서 갔었어야지, 어, 조금 아무래도 좀, 중간에 거기 좀 딜레이, 거기 힘든 부분들이 덜 한데, 이 중간에 한번또 빠지고 나면은 약간 좀 힘든 부분들이 생겨요. 저도 해보면은요. 강의하는 저도 힘든 부분이 생기는데, 듣는 분들은 더 생기시겠죠. 뭐, 그래도 뭐, 어떻게하시겠습니까기왕시작한거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네, 기왕시작한거 계속 해야 될것 같고. 저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힘드시지만 4시간씩 수업이에요. 그죠? 4시간씩 수업이고, 그리고, 어, 4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어, 우리가 지금 다음번 아직 우리가 남은 기간이 남은 게일 기간 7번 정도 오늘 포함해서 7번 남았거든요 7번 안에 이제 거기 나머지 마무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진도를 조금 오늘은 진도를 좀 스피드하게 좀 빼려고 생각하거든요 을 그래서 조금 또 많이 빼면은 어려워하실까 싶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 다음 빼볼게요 빼보고 대신에 쉬운 거 위주로 뺄게 쉬운 거 위주로. 뭐 너무 어렵거나 지난번처럼 굉장히 어렵게 진도를 빼지는 않고요. 굉장히 쉬운 거 위주로 한번 진도를 빼볼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상을 우리가 지금 지난번까지는 지난번까지 영상을 제일 심플한 방법으로 찍었어요. 기교 하나도 없고 요 여러분 멋지게 찍는 방법도 하나도 없었고요. 정말 아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영상을 찍었던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기교를 부리는 방법들을 해드릴 거라는 얘기 기교를. 즉 뭐냐면은 퀄리티를 약간씩 높이는 방법들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영상을 찍을 때 어떤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더더 더 영상을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오늘은 포함해서 약간 찍어볼 생각입니다 대신에 어, 최대한 어려운 건 빼고요 <웃음> 최대한 쉬운 거 위주로 한번 찍어볼게요. 쉬운 거 위주로요 자 그러면 우리 OBS 한번 다시 한번 켜보실래요? 여러분. OBS요? 네. 자, OBS에서 여러분, 저 OBS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OBS 화면 보이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 얼굴도 지금 보이긴 하겠지만 어,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게 어, 제 얼굴이 보이는 기본 화면, 그죠? 네, 기본 화면 장면, 첫 번째 장면을 한 거예요. 그죠? 장면을 한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은두 번째가 뭐냐면 어, 화면을 찍는 장면 즉 내가 원하는 파워포인트가 됐든 지도가 됐든 원하는 화면을 찍는 방법에서 두 가지를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죠? 네, 그래서 화면을 찍을 때는 녹화 시작 버튼을 눌러서 내가 필요한 장면을 녹화를 했고 그렇죠. 화면을 찍을 때는 화면을 찍을 때는 녹화 시작 버튼 누르면 이 지금 OBS 화면이 보이니까 OBS 화면이 보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네, 단축키를 만들어서 그죠 오비에사 화면을 내리고 알터 제로 알터 나인이라는 단축키를 가지고 녹화를 하고 녹화를 끝냈죠 그죠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영상을 지금 꾸준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영상을 안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어, 꾸준하게 올리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상을 안 올리시는 분들은 어, 여러분들 안 해보시면 이거는 전혀 본인께 되지가 않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보세요 여러분 올려보시면 여러분들께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장면을 만들 거예요 어떤 장면을 만들 거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만들었잖아요 얼굴 나오는 장면 화면 나오는 장면 따로 만들었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얼굴 안에 화면이 들어가잖아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예 보통 영상 보면 화면은 화면대로 나오고, 밑에서 내가 나와서 막 떠들고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화면 안에, 그, 얼굴이 들어가는 장면, 즉, 지금 1번 장면하고 2번 장면을 섞는 거예요, 두 개를. 콜라보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섞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니다. 왼쪽에 보시면, 장면 목록 보이세요? 장면 목록. 여기에 시면 플러스 버튼. 이게 추가 버튼이죠, 여러분. 자,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눌러서, 새로운 장면, 세 번째 장면이죠, 그죠? 세 번째 장면을 <웃음> 확인하고 만듭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장면은 뭐예요? 내 얼굴, 그죠? 두 번째 장면은 뭐예요? 화면이었죠, 그죠? 자, 세 번째 장면은 두 개를 썼겠다고 썼겠다고요. 네. 이해되시나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세 번째 장면 자 어떻게 만들 거냐고 물어보죠, 그죠?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소스 목록에서 재료들을 각각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재료들을 자, 아침부터 엄청 힘드네. 그죠? 다들 반응들이 없으셔서. 자 <웃음> 보시면 여기 자 제일 먼저 디스플레이 캡처 화면 녹화. 그죠? 예, 디스플레이 캡처를 먼저 합니다. 그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웃음>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긴 게 요거예요.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캡처2 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새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 거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는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는데 새로운 장면을 만들려고 하니까 저런 게딱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요리로 따지면 여러분, 요리로 따져 볼게요. 요리로 따지면 어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서 내가 당근 같은 어 당근 재료를 사 왔어. 이해되시겠어요? 호박을 사서 호박 이해되시겠어요? 호박을 사 왔어요. 그러면 호박 재료를 쓰고 그 재료를 쓰고 남았어.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호박국을 끓이기 위해서 또 호박이 또 필요하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호, 남은 호박 재료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호박 재료를 사오는 게 맞습니까? 그지, 기존에 그걸 써야 되겠죠. 물론 호박이 너무 오래되고 물로 터지면 되겠지만은, 자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여기는 어, 그러니까 오래 쓴다 그 해서 달치가 않잖아요. 여기 있는 재료들은 항상 새거에 새거 이해되시겠어요? 항상 새 재료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디스플레이란 재료를 내가 어디서 썼어요? 장면2에서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재료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재료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있는 재료를 두고 새로운 재료를 또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재료가 두 개가 생겨버리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항상 공간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요, 똑같은 재료가 있으면 이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를 계속 쓰면 되는데 얘도 쓰고 얘도 쓰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모든 현상들이 다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할때왜 내게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지? 이해되시겠어요? 아, 왜 갑자기 내가 얼굴이 안 나오지? 잘 나오던데? 이해되시겠어요? 그 왜? 카메라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쓰고 있는 카메라는요. 이해되시겠어요? 쓰고 있는 카메라는 한 개밖에 없는데 디스플레이 캡처 2를 만들어. 왜? 두 번째 카메라를 만들어버리잖아요 한 개를 두 개를 나눠서 쓰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니까 카메라가 뭔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기존에 내 얼굴을 찍고 있는 카메라가 있으면 그 카메라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자, 여 설명이 어려웠다 그러면 어려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려도 돼 뭐만 기억하면 돼요? 기존 재료가 있으면 기존 재료를 쓰라는 거예요 그냥 새 재료를 누르지 말고 어떻게 누른다고요? 여기 보시면 기존 추가 보이세요? 네, 네. 기존 추가를 누르고 네. 체크하고 네.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 캡쳐를 선택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기존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이해되시겠어요? 기존 게 그대로 나온다고요 이해됐나요? 네. 자그 다음에 또 소스 목록에서 빨아서 버튼 눌러가지고 이번엔 얼굴 가지고 올거죠 그렇죠? 얼굴 얼굴이 뭐예요? 비디오 캡처 장치죠? 비디오 캡처 형식를 눌러가지고 네. 눌러가지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기존, 기존.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기존 게 있잖아요 기존 게 있, 있으니까 클릭해서 기존 거 선택하고 확인. 그럼 기존 게를 같이 들어온다. 같이 섞어서 그죠? 화면과 얼굴 섞어서 들어와요 여러분 자 되셨나요? 네. 되셨어요? 네. 자그 다음에 원하는 사이즈만큼 얼굴을 조정하는거죠 크기를 조정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돼요 오른쪽 상단에 갖다 놓으면 내 얼굴이 오른쪽 상단에 나와요 녹화될 때 왼쪽에 갖다 놓으면 왼쪽에 내 얼굴이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오른쪽 하단에 갖다 놓으면 내 얼굴이 오른쪽 하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다 놓는 위치에 영상이 그대로 얼굴이 녹화가 되는 거예요 자. 어 화면과 얼굴을 동시에 썩는 방법에 대해서 해드린 거예요. 이, 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저는 카메라가 두 대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 보실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기 별도의 카메라 한대더 있죠. 그럼 저는 또뭘 만들 수 있다고요? 카메라 한대 더를 만들 더, 추가로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되지만. 저는 카메라가 두 개니까 그때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2가. 그때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카메라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오류 나요. 저만 되는 거예요. 제가 2를 해가지고 만들면 이제 알아서 두 번째 카메라가 나온다고 해요. 두 번째 카메라가. 보이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제 얼굴이 나오는 카메라가 하나 있고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는 카메라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카메라를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1,2 만들면 되는 거고요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1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OBS를 세팅할 때 세팅할 때잘 들으세요 세팅할 때 나는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는데 비디오 캡처 장치가 2가 있어 화면도 디스플레이 캡처도 하나밖에 없는데 2가 있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어디에? 소스 목록에. 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뭔가 2가 있고 3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텍스트나 이미지는 틀리죠? 글자는 이해되시겠어요? 2, 3, 4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다 다른 내용이잖아요. 다른 내용. 이미지도 다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자나 이미지는 다른 게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2, 3, 4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카메라 같은 이런 장비는 그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나 3나 4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 기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잘하면 OBS 쓰시다가 오류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이제 이 OBS 강의를 한 3년 정도 해봤거든요. 하면, 전화오는 90%. 그래서 얼굴이 안 나와요. 화면이 안 나와요. 하는 90% 있잖아요. 그 90%가 뭐냐면, 90%가 뭐냐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캡처 2를 만들어 놓고요. 3를 만들어 놓고,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한 장비를 여러 명이 써야 되는 형태는 똑같은 거거든요.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서로 서로 내가 쓰려고 싸우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나머지 10%는 뭐냐면 지금 우리 권영강 교수님이 발생하신 현상인데 이렇게 별도의 카메라를 썼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잘 보세요. 별도의 카메라를 쓰고 있죠. 그럼 제가 기존 카메라, 어 기존 거는 제가 날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카메라가 보세요. 예, 여기 보이는 이 카메라가 요거죠. 요거 잖아요. 현재 보고 있는 카메라가 이거예요. 그죠? 네. 이 카메라를 어, 별도로 연결한 거니까 컴퓨터를 안쓸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종료하겠죠? 그죠? 네. 컴퓨터 끌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거 뺄거 아니에요. 네. 빼버리겠죠? 그죠? 빼버리고 난 다음에 이거 연결 안 하고 OBS를 켜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인식하는 카메라 그 카메라는 얘인데 얘가 지금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안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화면에안 나오겠죠. 얼굴이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이, 이해되시나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 있는 별도의 카메라를 연결했으면 그 OBS를 켜기 전에 다시 이 카메라를 끼워 놔야 얘가 그대로 이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식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이게, 뭐, 이게 저한테는 상식이거든요. <웃음> 저한테는, 왜냐면, 하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하 카메라가 연결이 시켜야지 나오는 거지, 카메라가 연결이 안 됐는데 화면이 나온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만날 하다 보게 되니까, 이게 저한테는 상식이, 여러분들한테는 상식이 아니더라고요. 안 웃긴가요? 자 어쨌든 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부터 머릿속에 계속 넣어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어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그냥 다 끼우면 나오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OBS를 종료하고 이해되시겠어요? 종료하고 그다음에 끼우고 이렇게 해서 인식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인식을 시킨 다음에 OBS를 켜야 켜야 이게 정, 거기 정상적으로 짠 하고 다시 나오겠죠 이렇게요 이, 이해되셨나요? 안 그러면 이게 어, 라이브 방송할 때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라이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항시는 분들이 장비는 끼워놓지도 않고 라이브 방송한 프로를 먼저 켜놓고 장비를 끼워놓는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오디오가 안나가든지 화면이 안나가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그게 이제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의외로. 의외로요. 그니까 러 나중에 열심히 녹화를 했는데 소리가 안 들려. 열심히 녹화했는데 얼굴이 안 보여. 이러면, 얼, 하면은 그래도 눈에 바로 보이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또, 우리 목사님이 또 계시니까 얘기하면은, 이게 우리가, 우리 중업 하시는 분들은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노트북 갖고 촬영하니까 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녹음하실 때는 보통 무선 마이크를 쓰거든요, 무선 마이크요. 예, 무선 마이크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노, 이렇게 선 없이 말하는 거 녹화를 해요. 그 송수신기죠, 송수신기. 송수신기. 그거 켜는 순서에 따라서도 인식이 되고 안 되고가 또 틀려져요. 어떤 놈을 먼저 켜고, 어떤 놈을 나중에 켜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야 또 장비에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그러면? 내가 말하자, 사람, 내, 내 쪽이죠, 내 쪽. 내 쪽에 있는 장비를 먼저 켜잖아요. 내한테 달려있는 장비 있죠. 예. 네. 이걸 먼저 켜고, 나중에, 기계 쪽에 있는 장비를 켜면 안 돼요. 무선은요. 기계 쪽에 있는 장비를 먼저 켜고, 이해되시겠어요? 얘를 켜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왜냐, 그러면, 장비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장비가 켜져야지, 인식이 되는 건데, 장비는 안 켜져져 있는데, 내 것만 켜놓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비가 켜지고 난 다음에 못 찾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오디오 목소리가 안 들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를 켜는 순서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 순서를 적어놔. 뭐 켜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를 적어놓고 난 다음에 할 때마다 그걸 반복하면 돼요, 그냥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하는데 그러한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 거의 90% 전화가 와요. 안 돼요. 소리가 안 나와요. 화면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원격으로 딱 해드리면 5초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대부분 거의 그래요. 대부분. 그럼 우리가 제일 쉬운 거 있잖아요. 뭐가 안 되는 거 컴퓨터 껐다 켜보세요. 그러거든요. 그러잖아요. 장비 껐다 켜보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 거짓말이 아니고 어제도 하나 해결해 드린 게그거든 소리가 안 나오는데 라이브 하는데 그래서 방법을 다 해봤대. 네, 그냥 저 앞에 앰프에서부터 전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서 와보세요. 그렇다면 전화 오시더라고잘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서 전화 오시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비를 켜지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인지를 잘 하시면 이제 앞으로 영상 촬영하실 때 오류 발생할 일이 없다. 됐죠? 예. 네.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디스플레이하고 지금 화면하고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어, 갖다 놓으셨어요. 보통은 우측 하단에 얼굴을 갖다 놓는데 보통은요 오른쪽 하단에 얼굴을 갖다 놓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 위쪽 있죠 상단에다 놓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어, 왼쪽에 놓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아래 그 왼쪽 상단 하단에 놓는 분들 계시기도 하세요. 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세요. 근데 가장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오른쪽 하단이더라고요. 우측 하단. 상단에 놓고도 해봤거든요. 그렇지만 강의를 열심히 하는데, 마치 위에서 내려보는 느낌 있잖아요. 보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버리니까 상당히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강의된 분들 문화.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대부분 오른쪽 하단이 제일 많고요. 오른쪽 하단이 싫으신 분들은 왼쪽 하단에 많이 합니다. 상단에 놓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상단에 놓는 분들은요. 자, 혹시 지금 이렇게 세팅이 혹시 안 되신 분 계세요? 이렇게 세팅이. 아, 그럼 가서 받드려야 돼요. 그러면 잠깐 정지했다고 제가. 네. 우리 온라인으로 혹시 수업 듣는 분들은 이렇게 세팅이 잘 되신 상태에서 그죠? 어, 상태에서 대기하고 계시면 되세요. 자, 자 이제 그 화면 두개다 나오는 건잘 되셨죠? 그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이제 녹음을 하면 돼요. 녹화를. 녹화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장면 있죠? 뭐 파워포인트가 되었던 지도가 되었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원하는 장면에 그냥 자 이거 내려놓고 이제 OBS는 세팅만 딱 하면 그 다음에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 OBS는 내가 워낙 이렇게 찍을래?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내버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럼 내가 녹화할 장면 뭘 찍을 건데? 이해되시겠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요 파워포인트 이 파워포인트 찍을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찍을거야. 그럼 뭐 누르면 되나요 알트? 제로. 제로. 그니까 러 알트 제로 누르면 이제 녹화 시작하는거예요 해볼게요. 자, 알트 제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침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화면에다 대고 막 그림 그리는 것도 막 그리겠죠. 그죠? 그죠? 이런 얼굴은 절대 보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녹화가 끝나면 뭐 누른다고요? 빨트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녹화가 되었지만 오른쪽 하단에 뭐가 있다고요? 내 얼굴이 있다고 내 얼굴이요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럼 그 녹화된 걸 확인하는 건 어디로 가서 확인 된다고요? 동영상요 동영상에 가서 자 동영상에 가서요 지금 녹화된 거 한번 볼까요? 녹화된 게 그래서 열어보면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기침을 여러분. 하고 있지만 코로나는 여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네.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화면에로대고막 그림 그리는 것도 그리겠죠. 그죠. 이런 얼굴은 절대 보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이래요. 막, 내가 이렇게? 막 그림을 다른데요. 그린단 말이죠. 그죠.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녹화가 끝나면 뭐누른다고요 하여튼 나는 OBS는 딱 내가 원하는 장면. 얼굴만 찍을래? 화면만 찍을래? 화면과 얼굴을 같이 찍을래? 라고 막 세팅하고 그냥 Alt 0 누르고 Alt 9만 누르면 그 상태 그대로 녹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애들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게임 장면을 그죠? 남이 게임하는 걸 틀어 놓고 거기에 내 얼굴 나와서 막 해설 하잖아요 네. 그게 이 방식이라고요 네. 게임 영상 흘러가게 만들어 놓고요 그죠? 오른쪽 하단에 자기 나오게 한 다음에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식은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뭔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는다고요. 이렇게 내가 꾸미기만 할수있지 아시면 누구나 할수 있는 방식이에요 누구나 할수 있는 방식. 그러면 지도 화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도 화면을 띄워놓고 여러분, 네, 지도화면을 띄워놓고, 그죠? 네, 지도화면을 띄워놓고, 자, 여기다가 내가 고객들한테 브리핑을 하겠죠, 그죠? 브리핑을 하실 때, 자, 브리핑 하실 때, 만약에, 자,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뭐 누르면 된다고요? 예. 네. 그니까, 여러분들이, 어, OBS에 뭔가 크게 이상하게 막,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OBS는 그냥 내가 지정한 대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걔는 그냥 녹화 프로그램인 거지 여러분들이 뭔가 OBS에 뭔가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찍을게 그러면 그렇게 찍어주는 거라니까요 그냥요. 이렇게 찍는데 그래도 광고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위에다가 광고 넣었어 글자를 그럼 글자가 있는 상태로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 그러면 알트 t 럼 녹화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면서 제가 지금 브리핑을 막 한단 말이죠 그죠 브리핑 하면은, 요, 오른쪽 하단 보이세요, 여기? 네. 여기 누가 나온다고요? 지금 네. 내가 나오고 있다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카메라에 지금 내가 찍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찍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lt 9 누르면 녹화가 끝났겠죠? 이 녹화 끝난 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 해보면, 확인 해보면, 이렇게 녹화되어 있다고, 지금. 거죠.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면서 제가 지금 브리핑을 막 네. 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브리핑 하면은, 요, 오른쪽 뭐, 하단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 여기 누가 나온다고요? 지금 내가 나오고 있다고 여러분들. 어, 굉장히 어렵게 카메라 지금 나가 찍히고 있는, 있는 거예요. 계신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알트. U.S.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찍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녹화 프로그램일 뿐인 거다. 근데 그 녹화하는 방식들이 단순한 게 아니고 좀더 다양하게 녹화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좀더 다양하게, 좀더 다양하게요. 네. 자, 이렇게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장면 3에서 그죠? 예, 장면 3에서 요요 세번째 장면이죠? 세번째 장면에서 뭐한거예요 화면과 얼굴을 녹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해본거그요 여기다가 내가 광고를 하고 싶으면 이미지 광고를 집어넣던 이해되시겠어요? 음. 글자 광고를 집어넣던 그 광고를 집어넣으면 되는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찍어보시는거예요 여러분 이건 해보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그러면 또 시간을 좀 드릴테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예, 녹화를요. 자,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잘안 되거나 하시면 제가 다니면서 봐드릴게요. 그리고 온라인상 수업 듣는 분들도 이제 화면에 잠깐 어, 멈출 멈추, 멈추신 다음에 어, 녹화를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거 해보시 해보시는 거예요. 녹화를요. 안 해보시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화면 얼굴, 저 이렇게 해서 자, 화면 얼굴 녹화 얼굴 녹화 보신 분들 계시니까 녹화 보신 분들 이 화면 보일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어, 정지 상태에서 해보셔야 된다고 안 해보시면 절대로 보일 게안 돼요 여러분 자, 저는 화면을 잠깐 정지하고 이제 오퍼라인 계신 분들 보여드릴 테니까 온라인 수업 듣는 분들은 꼭 해보세요 여러분 네. 자 이제 한번 다해보셔 찍어보셨죠? 이거를 제가 계속 실습시간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어, 이걸 안해보고 그 다음 단계를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실 줄 알아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계속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안해보시면 제가 아무리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이까 최대한 뭔가를 잘 해드리고 싶어도 또 계속 안 되는 게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긴 기간을 했지만은요 실제로 한 거는 몇개안 돼요, 여러분. <웃음> 긴 기간 했는데 중간에 복습하고 뭐 하면서 실제로 한 거는 몇개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 영상을 이제 좀 멋지게 찍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아직도 이 영상을, 이게 이제 찍는 거에 지금 힘들어 하시니까, 어, 이제 좀 지금쯤은 좀, 어, 찍는 거는 이제 편안하게 찍고, 어, 편안하게 찍고, 이좀더 어떻게 하면 좀더더나 다른 사람들 영상처럼 그렇게 좀 찍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영상 찍는 거에 이렇게 힘들어하시면 뭔가 해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뭐어떡 하겠습니까? 그래도 어, 어, 진도는 또 나갈 때로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어, 쉬는 시간이 있죠. 그죠? 어, 쉬는 시간에도 계속 연습해보시고 찍어보셔야 돼안 되면 계속 질문 하시나이까 여러분요. 안 되면 계속 질문하시면서 문제점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면서 넘겨가야지. 그걸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포기하고 계시면 결국은 잘게 안 됩니다, 여러분. 본인께 안 되시니까 가능하면은 어, 가능하면은 꼭꼭 예, 꼭 어, 제가 실습을 하라 그런 거 하세요, 그죠죠 예, 하시고 오늘은 어쨌든 제가 좀더더 더 진도를 더뺄 생각이니까 이거 말고 이제 어, 10분 쉬었다 할건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 영상 우리 저기 뭡니까 유튜브 영상들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본인이 쫙 나와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구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자 그러면 이제 어 다음 요걸 한번 볼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먹어 넘어가요 예파워포인트를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죠 그죠 예 그러다 다시 또 내가 돌아와서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배웠어 어, 다 배웠는데 방법만 알면 되는 게 방법만 기본 원리만 아시면 누구, 지금도 바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장면 전환해서 영상을 찍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현재 장면, 장면 1, 2, 3 우리 세개 찍었잖아요, 그죠? 네. 현재 세가지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얼굴 찍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장면 1 누르고 오죠. 얼굴 찍으면 되고, 그죠? 화면 녹화할 때는 장면 2에서 찍으면 되고, 그죠? 화면과 얼굴을 같이 찍을 때는, 그죠? 장면 3에서 찍으면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알트 제로, 알트 나인 누르면 이렇게 찍히는구나 이렇게 해서 알트 제로, 알트 나인 누르면 이렇게 찍히는구나를 여러분 머릿속에 익혀야지 이케, 그래야지 그 다음 장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 이해 됐나요? 네 그러면 어... 지금이 24분이네 그죠? 시, 한 10분 쉬었다가요 어, 10분 쉬었다가 그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